여러분, 안녕하세요. 10분상식 세계백과입니다 러시아로 알려진 국가의 정식 명칭은 러시안 패덜레이션 러시아연방입니다. 극동에서 동부유럽의 유라시아 대륙에 걸쳐있는 나라로 수도는 모스크바입니다. 러시아의 국기는 위로부터 하양 파랑, 빨강의 3색기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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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러시아는 유럽과 단절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모스크바 공국의 알렉산더 네프스키는 이른 시기에 몽고의 지배를 인정함으로써 몽고로부터 유리한 자치권을 인정받아 크게 성장했습니다. 결국 러시아가 몽고족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은 모스크바 공국의 2반 3세에 이르렀을 때였는데요. 1480년, 몽고와의 주정관계를 공식적으로 종결하는 선언을 시작으로 러시아 전역에 대한 지배를 공고히 함으로써 전제 군주체제를 확립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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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닌의 사망으로 완전히 권력을 잡은 스탈린은 사기업을 전면 폐지하고 국가 주도의 경제 발전을 시행했습니다. 중공업 중심의 공업화를 강력히 추진한 한편, 99%에 달하는 농업을 국유화하는데 성공했습니다. 2차 대전 침전 전까지 1924년 트루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1929년 타지키스탄, 1936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1940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가 각각 소련 연방에 가입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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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대통령 고난 대행을 맡기고 사임하게 됩니다. 푸틴은 2000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공산당과 자유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전 세계를 여행하는 교양지식채널 10분상식 세계백과였습니다.